자신부당첫 자. 번째 경기입니다 어 A조 먼저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서 올라가는 4명의 선수, 그리고 e 조에서 올라간 4명의 선수가 다 합쳐서 탈강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아, 다시 한번 분노가 나왔을 때나선도 실수했어요! 나선도도 지리스폰 타졌죠? 네, 이거는 좀... 이거 타격 좀 커요? 네. 와우! 지방선수가 이렇게 1등을, 1등을 하고요 암박기 선수 네. 2등 물론, 3등은 네. 홍인 선수 첫번 A조 경기 두 번째 시작을 해보고 선수는? 자 여기 아, 알라딘노멀 네. 같은 경우는 초반이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변신입니다 네. 아이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한 방에 모든 등수 갈립니다 아, 다시 자, 과연... 변... 변봉이 ]거든요. 터질 것인지, 자, 아, 터지지 않았어요 네. 지금 변복이 터지지 않았고 선수들이 지금 자연스럽게 다 올라온 네. 상황입니다 레드카펫에서 여기에서 변수를또 봐야 되는데 여기서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죠 요 홍인선수 분노 모아왔겠죠? 자 분노 바로 1초분노까지 아, 여유롭게 썼고요 이렇게 네. 되면 홍인선수가 1등을 할것 같아요 네, 진이 자이 무사히 통과할 것같니다요 낯선선수 2등까지 올라왔네요 오, 정말 빠르게 올라왔네요. 올라왔어요 뒤에 추격하고 있는 애슐리 그리고 지방선수가 4등으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죠, 네. 탈락 안 하고 누가 버티느냐 그런 싸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어. 어, 16강 A조의 마지막 경기인데 화가는 빨간 모자 자 근데 벌써 한 분이 탈락을 오 정윤이 선수가 탈락을 했나요? 한거 같은데요 지금 생존자가 7명인 걸 네. 보니까 지금 탈락 상태인 거 같거든요 이거가 슬... 3명이 됐습니다 지금. 아 승혜 선수가 탈락을 또 해버렸네요 내준리 네, 네. 선수 네, 분도모을 이렇게 지방 순서대로 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낯섬 선수가! 낯섬이 탈락했습니다. 가장 완벽한 모습을 예선에서 보여줬던 낯섬 선수가 자 이렇게 되면 낯섬 선수 탈락 위기인데요. 어.. 권위자로서는 아주 낯선 환경이 자 홍인 ]은. 선수까지 탈락을 했고요. 지금 네. 아, 지방 선수 팀목 2명 지방 선수 팀목 때문에 지금 탈락했고 네. 안 바뀐 선수 탈락했고 10개 선수가 1등을 네 곧장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블럭캐에서 다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 됐습니다.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낯섬 선수처럼 네. 이게 진리스폰이 굉장히 심한 맵이에요 블러켈은 네. 그래서 절대 떨어지는 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걸 안해야 내가 치고나가거나 약간의 실수를 했을 때복구가 가능해요 네. 즉금 김선수는 실수 없이 이제 1등으로 치고 올라왔고 네. 2등의쿨 선수거든요 자 지금 김세슈꼬인까지 마무리했고요 쿨 선수가 2등으로 꼬리 음. 마무리 지었고요 시작했습니다 알라딘 노멀에서 시작합니다 자 아까 봤는데요, 살짝. 네. 김사수 선수 빼고 모두 빅보 캐릭터를 쓰더라고요. 네. 어또김사수 선수가 뭐 어떤 다른 루트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혼자 알이라는 네.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음. 지금 쿨 선수가 1등이고요. 네, 많이 치고 올라왔어요. 2등의 단호 선수인데 네. 템을 들고 왔을지. 자 문어가거든요, 지금? 어, 문어가거든요! 문어! 하면, 아, 다행히 안 왔어요. 올라가고 가졌어요. 아 야, 이, 우리 네. 이거 진짜 운주한다고이거도 맞았으면 네. 100번! 바로 8등 2인데잘 치고 가고 있고, 여기에서 큰 변수가 없이 코어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어, 분노 상태가 끝나는 지게다 쿠션터가 1등, 네. 타이머텍 선수가 2등. 화가나 네, 빨간, 빨간 모자, 모자. 헬 모드에서 네.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점수를 앵간하게 어, 먹으신 분들, 뭐 7점이다, 7점이다, 네. 이렇게 드신 분들은 여기 맵 엄청 잘해야 되고요. 지금. 그렇죠. 아직까지 생존자 전원 생존을 한 가운데 7타를 통해서 분노를 보을줬습니다 약간 페이즈러너 선수 옆에서 살짝. 살짝 시간 끌다 붙었었거든요 네. 이게 루트예요 음. 내가 어느 타이밍이 몇 초에 써고 몇 네. 초에 또 쓰고 몇 초에 어디서 모은다 이런게 다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이고 테이즈로너 아 선수 탈락했어요? 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 살짝 네. 그렇게 하면 실수한거니 크다고 쿨 그렇죠. 선수 떨어졌다 근데 쿨 선수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약간부터 네. 1등이 김자식 선수고요 2등이 김인장 선수인 것 같고요 3등 네. 현피 4등이 석현 5등 어. 어, A조 B조 16강 경기에서 볼수 있었던 아주 난전 예상했던 선수들이 탈락이라든지 여러 요소를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대진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방 콩인 시케, 안 바꾸기, 안 바꾸기. 그다음에 삐조는 쿨 선수 그다음에 김살시 선수 타이머텍 선수 그다음에 단호선수가 네. 결승전에 진출 했네요 이제 결승전 경기가 준비가 네. 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블록 믹스 2에서 진행되는 결승전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미스트는 이것도 아까 블럭해가 마찬가지로 네. 한번 떨어지면 딜리스폰이 이거 더 커요. 아오.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네. 센스있게 실수 없이 가야 하는 맵입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케 선수, 아 이거, 아또 분노에 치었어요 홍인 아. 선수가. 초... 실패해서 네. 지금 저거를 분노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쿨 선수가 한번 밀렸죠 저 홍인 선수를 믿고 쓴걸 텐데 자, 그래서 순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점수 먹어야 돼요 자, 점수 먹어야 돼아 타이밍한테 선수 쉴 때까지 2, 3, 4일권을 중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순위 타임어택선수 10개, 홀, 지방 이렇게 순차적으로 음. 결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캠3라고 줄여서들 네. 많이 이야기 하거든요 변캠3 네. 맵은 이맵 같은 경우는 그 슈퍼점프에서 대쉬를 주는 구간이 있는데 네. 진짜 조그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를 떨어지지 않고 잘 밟고 넘어가는 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맵이죠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보라색 가드가 네. 보이시나요? 저걸 밟아야 됩니다. 네. 길쭉이를 밟아야. 자, 이걸 해. 밟고 달도 와 발비거 발비거 떨어지고, 아, 떨어지고 아, 난리났죠 아, 지금. 그러면 신발 점프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살짝 느려집니다 네, 또. 아주 느려지죠. 이걸 준비해야죠. 그렇죠, 홍인선 선 쟁반 맞고 다도 선수한테 2등 내줬죠. 아, 자 이제 여기서 그러네. 단호 선수가 이단 2단... 아김 선수 살짝 어... 실수에 있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 자, 선수... 했... 자 이러면 또 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네. 풀 선수가 또이 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하면서 아, 들어등면됐바일등김인수등 2등 홍인, 홍인 2등3등 지방 네. 드디어 나옵니다 자 그렇죠. 굉장한 맵이고요. 페이지를하면서 가장 어렵다는 랩 네. 중에 하나죠 네. 지금 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수 혼자 노분을 타고 있고요 네. 다른 선수들은 다분노로을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차이가 네. 생각보다 크게 난납니다! 지금 약간 지방선수 약간 네. 실수해가지고 지금 이거 안 맞아요, 그거... 루트가 안 맞아요 어, 홍일 이거... 선수 실수했어요! 홍일! 홍일 선수! 아, 아 이거 바로 뒤에서 왜냐하면 이제 네. 지방선수는 분노가 모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한번 떨어져서 자 이러면 지방선주 못 잡습니다 너무 빨라요 지금 네. 아 이거 기다릴 필요도 없이 탁탁탁! 가운데! 가운데! 아! 허공! 와! 허공이 안 보여요! 고급급 브레이크 네. 이용해가지고 아, 왜 갱달이 날아고 있죠 지금? 어. 요, 와! 이거 박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결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자 이완 중에 네 번째 네. 경기 이제 트레미스 자, 여기서 탈락할 수 있는 맵이고 전기 항상 조심해야 네. 되고요 선수들 처음에 팀모 싸움 조심해야 되고요 뒤등수에 있는 분들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점수 두 번씩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일단 선프로갈수 갈 있는 이렇게, 아! 이렇게 떨어질 수 네. 있다는 거예요 지 위험 요소가 벌써부터 보여지고 그 선수 있어요 선수 탈락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안 바꾸기 선수 마지막 거 제일 중요하다 탈락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해요 위험해요 자안 바꾸기 선수가 1등 단호 2등 네. 김도시 3등 자, 지방 선수는 네. 탈락을 했습니다 네. 블록헬 리턴즈 에서는 이제 반복이 없이 한 번에 다양한 패턴을 맛보게 되기 때문에 그쵸 점수를 결정짓는 마지막이면서도 한번 떨어지면 그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 지금 안박꾸이 선수가 1등 2등 네. 김철실 선수인데요 지금 차이가 얼마 없죠? 지금 다닥다닥 붙어가요 네. 이제 둘다대시가 없을 거예요 탈진이 오면 안 되니까 아! 마구니 가서 아 달아왔다! 자 이러면 김살수 선수 이거 침착하게 나 아, 가면, 가면 1등, 1등 없습니다 순위를 바꿔버렸습니다 1등 1, 2등이 바뀌고 순위를 안 바꿔야 되는데 네. 그걸 지켰어야 했는데 김살수가 올라왔어자 김살수! 1등. 1등! 상권을 많이 치셨습니다 이러면 네. 김살수 선수가 1등을 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고 안박희 선수가 2등, 지방 선수가 3등이거든요? 지금 들려온 소식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점... 3사위전 동점이라서 3사위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진정한 마지막이 됐습니다 찐막으로 자. 들어가는 테크 3사위전 마지막을 블록헬 리턴지로 하나요? <웃음> <웃음> 자 이거 그래도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을지 지켜봐야죠아 근데 안바꾸기 선수가 너무 잘하지 않요 <웃음> 그렇죠 자 그런데 안바꾸기 선수가 타임어택 선수의 경기입니다 <웃음> 자 안 바꾸기 선수 치고 나가보고 네. 오 타이너머텍 선수 괜아요 아! 아 타이너머 아, 너무 뒤떨이 너무 심해이 네. 됐네요 지금 블록헬 리턴즈에서 펼쳐지고 있는 아직까지 순위가큰 변수가 없습니다 타이머텍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고 있고 안 바꾸기 선수의 변수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맵을 반드시 해야 됐던 바꾸지 않았던 그맵을 의지가 오, 안 바꾸기 선수에게 네. 지금 안 바꾸기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저판에 음. 1등 했잖아아 그렇죠 지금 너무나 지금. 뛰어난 어. 완성도를 보여주면서 안박꾸기 선수가 3위가 된 모습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도 깜짝 발표를 저희가 이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기 어... 결과가 나와서 1, 2, 3등 결과가 편성이 됐고요 자 일단은 우승의 김살슈 선수 그리고 2등의 지방 선수 3등은 아까 3, 4회 전에 보셨기 때문에 안박꾸기 선수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오늘 파이널까지 길드 친선전을 포함해서 파이널 1, 2, 3등까지 다 벌어졌습니다 2018년에 맞이한 테이즈 런너의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 중계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살슈 선수의 우승으로 인터뷰를 마치면서 저희는 중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설에는 탑스타 장우영 해설위원 함께 하셨고요 저는 캐스터 박동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좋은 주말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다음 시즌에 봐요